네, 저는 지금 나주배 원예농기 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5월 재배기술 안내문. 자, 5월달에는 이배 어떻게 약처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어, 2월 달부터 지금 1년 넘게 집책을 못하기 때문에, 어, 우리 과수농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 제가 평소에 교육했던 그대로, 어, 이렇게 제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이 달에는 병충의 방제, 병충의 방제하고 제일 중요한 게그 적과자국이기 그 때문에 두 가지 걸로 해가지고, 어,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에서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흑성병입니다. 근데 흑성병인데 최근에는 흑성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과피 얼룩반전병입니다 그래서 어어그 3월 달 말인가 클라우스이 제 과피 얼룩반전병이 등록이 됐는데 다른 약제들도 아마 아, 이게 등록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중에서는 옛날에는 깍지벌레 뭐 응애 나방 그그뭐이 그 이, 종류 였는데 최근에는 나방이 가장 심각한 그래서. 어, 나주시에서도 지금 교묘결환제 사업을 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보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예산이 여유치 않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충해 그 증상별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성병은 다른 뭐 깍지벌레는 과일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나응에는 이파리 나오고 그나마는 이 흑성병은 배나무 모든 조직에 다옵니다. 이파리가 됐든, 열매줄기가 됐든, 열매가 됐든, 어, 타오기 때문에 가장 그 피해가 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 지금 농가들이 흑생이 나왔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4월 3, 4일 이틀 동안 비 왔을 때 그때 감염된 것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지금 보이는 거의 오히려 더 나아요. 지금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방지도 가능하고, 어, 깨, 지금 보이는 농가들이 배 수확했을 때흑성 있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깨끗하다가 봉기 씌우 직전에 아 이거 뭐 보니까 아 금년들은 흑성도 방제잘 됐고 해가지고 좀 방심하고 봉기를 씌웠을 경우 그때는 5월 중순 넘어가지고 흑성이 감염되면 은 눈에 안 보여요 잠복기간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겠지 하고 이제 배가 얼마나 칸나 하고 7월 한순 정도 해가고 배를 만져보면 우두투들한 이렇게 그. 그 납니다. 그래서 피해가 훨씬 심한 것이 5월 감염된 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수확해놓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감염이 되면 배가 꽃피고 한달 동안은 세포 분열하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 부분도 같이 커요 그러니까 딱끊해지듯이렇게 수확할 때 보면 과형 올바른데 이렇게 문제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약을 좀 잘못했는 것구나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있어요. 움푹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적성병이다 노린지라 그는데 전부 다 학성병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증상이 있고 이게 이제 뭐 와가지고 좀 치료다 되고 과형은 이건 4월에 감염된 거이고 이렇게 푹푹 들어간 거 이것은 전부 다 5월 중순이 미 세포 분열이 끝나고 세포 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병이 걸린 부분은 못 크고 나머지 부분만 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을 보고 아 이것은 내가 5월 달에 복식이 직전에 약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피 얼룩반점병인데 주앙병이나그 그런 데서 나오는 이 과벽병은 좋은 창고에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달 안에 안 나오면 안 나와요. 나왔더라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근데 이 과피 얼룩반점 반대입니다. 처음에 창고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해요. 연말까지도 깨끗해. 근데 서열에 작업을 하고 꺼내 보면 이게 급속도로 보입니다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상온 저장을 하면 얼룩반점병이에요 안 나와요. 근데 저온 창고에 들어가면 습도가 85% 90%가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습도가 높으면 계속 번식하는 것이 이 비열 반전입니다. 이건 닦으면 닦아져요. 근데 닦으면 여러분 그 농가에서는 소주로 많이 닦는데 닦아가지고 문제는 그냥 공판장이 돼가지고 바로 소비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대형 물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레트로 받아가지고 또 저장한단 말이에요. 저장해 놓고 팔기 때문에 저장 또 어, 나와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 반전병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에, 에 특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하 농가들은 한번 이렇게 얼룩 반전병이 나왔던 그 포장은 반전병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과수원들은 차라리 조기출하를 해 가지고 추석에 다 출하를 해본게 맞지 그걸 계속 저장하고 수출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은 뭐 통풍이 잘안 돼가지고 수확기 때 배를 따려고 보면 이제 이3일 지나야 번기가 말라야 딸 건데 또 비가 와보고 계속 그 과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과수원들은 얼룩 반점병이 너무 약값도 많이 들고 이걸 조건이 안 좋은 데서 깨끗하게 하려면 농약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생산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 상태에 따라서 이런 좀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나무입니다 베나무는 1년에 4번 나오는데 이게 충중에서 성충으로 월동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꼬마 배나무이도 이렇게 미, 이게 멘미처럼 보이죠 이 성충으로 좁히 틈에서 월동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나와 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또 성충으로 월동한 것이 전방영역에 사과웅이는 빨개 가지고 알로 월동하는데 전방영역는 성충으로 월동 월동하는 것이 딱두 가지가 충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나무이는 2월 말에 나와 가지고 3월 초에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을 나가지고 바로 그냥 부활하면 좋은데 한달 후에 딱 배꼽, 만개기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배꼽필 때는 살충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방제를 짤 때는 꼽히기 전에는 나무 이야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나 이야기를 두자례 정도 하고 만개기 때는 살충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농가들이 아이고, 3년이나 배가 안 달렸는데, 금년도 나는 이가 있어 좋으니까 제발 배좀 달렸으면 쓰겠다 하고 살충제를 빼본 농가들 지금 이 때문에 날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배무이는 만개기 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발생한 농가들은 한달 후에 또 나와요 지금 거의 또 알을 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4월 20일 날 내가 이가 있었다면 5월 20일 되면 또 지금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달 후에 봉이살 때쯤 되면 이제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철저하게 그 나오는 시기를 봐 가지고 방지를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이파리터 나오기 전에 이 깍지발레는 옛날 깍지발레는 배나무에서 일생을 살았어요 배나무 먹고 나무 껍질 속에 잠을 자고 다시 또 가루깍지벌레는 배나무 그러니까 옛날에는 깍지벌레가 어, 있는 나무만 있어요 한 과선에서도 다른 나무로 잘안가 근데 요즘에 날씨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깍지벌레가 버들 가루깍지벌레예요 배를 과일하고 잠을 잘 때는 땅에서 월동을 해요 땅에서 월동하니까 농가들이 퇴비하고 거름 뿌리고 로타리처럼 그 과선 전체로 싹 번져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배낭 밑에다가 황가루를 노랗게 뿌린 거 봤을 거예요 못 올라오게 꽃피면 꽃피냄새 맡고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기 화전에 황가루를 뿌리고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막 이렇게 노력만 합니다 그래서 이깍지발레접피 작업을 깨끗이 하고 예를 들어서 토양살충제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깨끗이 했다 하면 깍지발 약을 팍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과선원이 있고 또 여기 과선원이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 내가 깨끗이 포장한 가손에 깍지벌레가 밀도가 낮아졌어요. 근데 사람이 옮겨요. 깍지벌레는 수컷만 날개가 있고 암컷이 날개가 없기 때문에 기어서 옆에 밭으로 못 가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여기 깍지벌레 있는 가손에서 봉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쪽 밭으로 옮긴다든지 전정목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때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 밭을 깍지벌레를 철저히 했다 하면은 유생관리, 청결하게 관리하면 깍지벌레를 쉽게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다른 그 깍지벌레라든지 흥이, 그 흑성이라든지 걸리면 그래도 배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나방이 걸리면 몇년 전에 한 농가가 농사를 잘 찌는 분인데 아니, 추석이 돼서 배를 따려고 보니까 한 50%가 싹 그래. 요 창피하니까 약국에 가서 제일 비싼 약을 주시오니까 그러니까 알타코화를 줘요. 아따타르를쫙 뿌리고 아 이제 그걸 다 로타리 채워버렸어요 로타리 치고 이제 추석 후에 이제 5, 9, 10% 딸려고 과전에 갔더니 나무의 절반이 싹 떨어졌어요 배를 한 개도 못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순나방니다 이게 나방이 1년에 네번 다섯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봉지를 아무리 꽉 묶은다고 묶어도 인부들이 묶으면 늦슨하잖아요 거리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가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에치린 게스가 나오니까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수납화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이 옛날에는 이 나방 밀도가 적기 때문에 그냥 뭐깍지벌레 어, 뭐 약만 해도 나방약은 딱 별도 안 했어요 겨우 해봐야 데시스피레스 정도 근데 요즘에는 아, 아예 안먹혀 그런 약들이 전문적인 나방약을 하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근데 그 농가가 그만 알타코아를 쫙 뿌리고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나방약을 저희들도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초기에 써야 될 나방약이 있는 거고 후기에 써야 될 약이 있는 거고 이알타코아는 초기에 써가지고 초기에 써가지고 물때를 낮춰야지 수확해 학 갖고 쌓고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 나방약 그 재행별로 다 시기가 따로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방은 어그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작게 어렵기 때문에 매달 뭐 저희들이 처방제를 짤때그 적기에 넣어요 그냥 평소에는 이게. 4월 말, 말일이 되면,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말일이 되면, 각, 반드시 전문 약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좀, 그 일반적인 나방약을 쓰더라도, 어, 그, 시, 어, 일,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약제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어, 작용 기작이, 옛날에는 개통명으로 불류했지만 지금 작용 기작으로, 어, 이렇게 불류 합니다. 그 살균제는 가나다, 살충제는 1, 2, 3. 제초제는 ABC. 이런 식으로 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약 이름 안 봐도, 이, 노약병 위에, 맨 위에 있는 이 분류표만 봐도, 어,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이게 다가 뭐고, 사가 뭐고, 카가 뭐고, 라가 뭐고, 이게 농가, 우리는 알지만, 농가들은 굉장히 어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애우려면, 다는 어떻게 애우면 쉽냐면, 다 되니까 다예요. 예?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이게 에 다라고 써져 있는 약들은 예를 들어서 농약을 제일 잘한 사람이 왕복으로 흠뻑 뿌리면 60%만 묻고 40%는 이 떨어져요 감수지를돼 가지고 흠뻑 아주 그냥 나무를 뽑아서 물에 담가갖고 빼지 않는 이상은 40%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라고 써진 약들은 앞에 이파리가 묻고 뒤에 이파리가 안 묻었어도 안 묻은 이파리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째요 약값이 비싸요 약값이 비싸고 대신 전체 안 맞은 부분까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생이 빨리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약 보면은 사라고 써진 것이 또 많아요 사라고 써진 것은 어떻게 해업을 쉽냐면 죽을 사짜라 생각하면 돼요 네? 치료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라고 써진 것은 아 이것은 치료제구나 그 다음에 카라고 써진 것들은 이렇게 그 보호제이기 때문에 다이젠이라든지 캡탄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그냥 묻어 있다가 비가 오면 다시 꺼져요 보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번을 쳐도 내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왔다 하면 학생이 왔다 하면 약방에 가면 제일 비싼 약을 주시고요 지금 농가들이 학생이 와보면 제일 비싼 약을 주시고 뭐냐고 주냐면 예를 들어서 해비치를 두 봉을 줘요 모든 약들은 두배를썼쓸때 약해가 나면 등록 안 해줘요 두 배까지는 그러니까 해비치를 두봉 주고 예를 들어서 프로게는한봉 줘요 이것은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4라고 써진 약들은, 그런 약들은 한복 누나, 두복 누나, 세복 누나 똑같아요. 침투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해야 그, 제대로 했냐면은 4라고 써진 약들은 한복 눌 때하고 두복 눌 때하고 세복 눌 때하고 치료 효과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만. 브루겐을 두복 누고 햇빛을 반복만 줬어야지. 그렇게 처방, 여러분들이 이, 그, 작용 코드별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처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서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제 나중에 도 4월 15일하고 19일 큰 서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착과가 일찍 수정되는 것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좀 늦게 개화된 배들은 아직 윤곽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열매가 다 돼서도 그 서리폐를 받게 되면 이런 그 자국이 남게 되고 이렇게 피해가. 근데 어느 정도 수정이 완료된 뒤에 서리폐를 받게 되면 나중에 보면, 수학기 때 보면, 배가 갈색 배기 때문에 많이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주배를 기준으로 해서, 나주배는 금년도에 4월 2일을 만기기로 봅니다. 근데, 다른 타 지역도, 경기, 충청 지역도, 과거에는 뭐 10일 이상 차이가 났지만, 요즘에는 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월 6일이 그 만개기였는데, 금년도 4월 2일로 5일로 한 4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이 일정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좀 길게 잡았어요 지금 3월 날씨가 5월 날씨 해가지고 완전히 고온이기 때문에 갑자기 펴서 그렇지 실은 4월 10일경에 핀게 정상적이에요 너무 그냥 서둘러서 펴본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정도를 우리는 만기기로 잡고 지베린처리라든지봉지시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5월 10일이 넘어가면 4월 10일 날 만기가 됐는데 5월 10일이 넘어가면 그 후로 1차 작가를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열매 작가가 잘된 대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땅에 뿌렸던 석회에서 흡수한 칼슘을 흡수해서 거의 80% 이상이 칼슘 흡수를 유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나 있으면 그 칼슘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도 적게 될뿐 아니라 나중에 저장성도 떨어져요 칼슘을 다섯 명이 나눠 먹었으니 그래 놓고 늦게 섞어 가지고 지베린 처리해서 크기만 키우면 나중에 갑자기 크면서 열과 현상도 많이 나오고 저장수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접과는 나주 기준에서 만 개, 한달 이내에는 한 과정도 하나씩만 두면 돼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1차 접과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접과는 1차 접과 끝난후로한 일주일 사이에, 그때는 이제 간격을 보고, 모형을 보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수확기때배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숲배가 있는지, 아이고, 유체가 있는지, 유체가 있으면 유체가 제거하고, 좀 적더라도 어, 정형관을 두고 이 작업을 2차에 어, 합니다. 그럼 마, 마무리 저가는 봉지 살 때까지 반드시 이것은 주인해야 돼요. 이건 바로 수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누굴 시켜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추석에 배를 따려고 지배린 처리를 만개 35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배린 처리를 했어요. 아까워서 못다. 그게 아니에요. 지배린 처리를 했더라도 지배린 처리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20일을 했어도 봉지를 6월에 달 싸면 그 안에 반드시 배면은 속과 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좀그 결신량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쉬어가죠. 지 금년도에는 9월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추석에 배를 추락하려면 9월 5일이면 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많이 붙여가지고는 추석 출하가 어렵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이달 25일부터 배 석고기 작업을 나중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시작하면 왜 4월 25일날 이렇게 빨리 연락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돼가니 인부 마음이제 인부들이 날짜를 정해줘요. 나 그때 들어가려 니다 아유 너무 빨라서 안 돼. 나중에 와 그러면 내꼬지가리버려요 인부들이 날 접근 날짜 를정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가복 의리 바뀌었어요. <웃음> 인부가 인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걸 섞다 보면요, 될거 나중에 그냥 떨어질 것까지 다 섞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무 잘 다리는 농가들은 큰 나무 하루에 세나 나무면 끝나고요.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과를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젖과하실 때,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면 지배처리회 일과, 이식과 대과 안 돼요. 너무 이쁘면 안 돼. 요 약간, 뭐랄까, 그, 항아리, 위, 이렇게 약간, 유체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 이것이 대과합니다. 물론, 이 꽃밭이 붙어있는 것은, 유체관은 70%가 습비가 돼요. 이게 꽃받침이 붙어있다 해서 100% 다 숲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꽃받침이 붙어있어도 가지가 젊고 관리가 잘된 데는 3, 나머지 30%는 숲배의 정형과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의 안, 그, 튀어나온 것들이 숲배가 되는지를 배연구소에서 봤더니 2mm, 2mm 이내로 튀어나온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정형과가 되고 2mm가 넘어간 것들은 아, 나중에 그 모양이 좀 길쭉하니 튀어나온, 아시잖아요? 배가 이렇게 에, 모형이 그래서 그 돼있답니다. 적과 대상 과일은 몇번 읽었어요? 2번, 4번, 5번 뭐 이걸 5번을 두고 적과 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미 빨리 돼 가지고 빨리 꽃이 피해서 빨리 수정이 된 것들은 어린 꽃들이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꽃받침이 잘안 떨어져요 펜은 많이 붙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숙배 그 모양이 된 그런 과소원들은, 아, 옛날 과거에 그런, 전체가 다 꽃받침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속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꽃받침을 들고 젓갈 했는데, 나중에 수학기 때 보니까 정인구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걸 봤더니, 유채가가 많은 과소원들은 주지 젊은 가지들이 보면 열, 지 수가 적다는 얘기. 주지만 많고, 그러니까 오래 묵은 꽃대다가 배를 다니까 나중에 그 유채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대신에 유체가가 적었던 그런 과소들은 3, 4년생 가지가 많았더니 직지가 많다는 얘기요 주지, 열매를 갖고 있는 주지는 서너 개두개세개 이렇게 있고 열매 다는 젊은 가지들이 한 나무에 3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 가이들은 한 가지에 배가 10개씩 달려요 300개를 충분히 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막 이렇게 뭐 영양제를 해 가지고 정형관을 만들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만든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수술을 합니다 전체가 다꽃받침이 붙어있는 그런 유체가일 경우에는 지금 아주머니들 벌써 이렇게 막 면도칼로 짤고 너무 빨려면 호박처럼 넓적해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개 후 25일부터 35일 사이 금년도에 나주 같으면 5월 5일 정도 5월 5일 정도 되면 그때 이렇게 요즘에는 적각가기가 좋기 때문에 위에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튀어나온 부분을 딱 잘라 보잖아요 제아상에올리듯이 이렇게 잘라보면 수확기 때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요 버려 오히려 안 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아까 2 m 를 넘는 부분 그 과육 하얀 부분이 안 보일 정도 그 정도만 해놓으면 거의 10개를 작업을 하면 7개는 정형과가 됩니다 여 끝에 가지 끝에는 열매를 달면안 된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수정해 놓고 한 2주간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끝에 꽃만 따고 다녀도 큰 돈이 됩니다 끝에다 열매를 붙이게 되면 그 측지에 있는 10개의 배들은 굶어 죽어요 끝에서 쭉 가지가 나와야 지변체를 안 해도 큰 과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3년 연속 어, 이렇게 배가 안 달렸기 때문에 농가들이 꽃눈 전쟁을 안한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이 침축하다안 들어오니까 이도 잘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눈, 꽃눈이 5개가 있으면 배가 5개씩 열면 30개가 붙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인비들 와서 한 정도 하나씩 일차적고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운데 권을성오리채 과청적과 성오리채 따내고 적과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네, 이게 지베레인을 열매에다만 치는게 아니라 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가지다 배를 달면 유체가 더 정의가 된다 했는데 이게 주주에서 꽃눈 만 있지 가지가 안 튀어나와요 세력이 딸리니까 그럴 경우, 열매를, 주지에 있는 꽃눈에 열매를 따고, 이런 식으로 지베리를, 열매에 바르는 것에 두배 정도를 발라주면, 1m 이상 쭉 측지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농가는 측지마다, 아까 열매를 세개 땄죠? 끝 가지에다가 지베리는 다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에 가지는. 일본을 비유해서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끝에 가지가 차이잖아요. 꽃대 같은 거 갖다 세워줘요. 그만큼, 그 가지 측지 주지나 측지 끝에 가지 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지들이 반질반질해요. 끝에가 찾아가고 있고 열매 달아보잖아요. 가지가 윤택이 없어지면서 금방 윤문병 같은 그 첩빛 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에 가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배, 감, 복숭아. 세 가지. 사과 가지에다 붙여도 반응 안 해요. 감, 배, 복숭아. 세 개는 처음에 묘목을 심어 가지고 빨리 가지를 좀 빼고 싶어 에? 그럴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 처방전을 보면 여섯 번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 처방이 되어 있는데 에, 보시면 그 화면에 아마 어, 띄어 가지고 보시면 그, 그 시기별로 어, 어느 시기에 깍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방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가 들어가야 되는지 흑성병도 작용 코드별로 아마 함작용코드가 들어가면 두번 정도는 다른 계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면 마블하고 토리치가 이 토리치 같은 나방약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백과선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좀 과감하니 나방 피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과감하게좀 투입을 했다 마블 같은 경우는 카디스하고 레빅사 합제기 때문에 이렇게 다하고 사 아, 이렇게 좀 조합이 잘돼 있어서 저방전이 좀 삽입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여섯 번이나 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월 5월 달은 이틀에 이파리가 하나씩 생겨요 만약에 5일 동안 약을 안 하면 약 9일 정도보다 이파리가 3개가 생겨 갖고 있어요 4월달은 4일에 한번 5월달은 5일에 한번 6월달은 6일에 한번 7월달은 7월에 한번 이렇게 여우면 좋아요 그래서 5월달이니까 5일에 한번 정도는 약을 해야 된다 근데 약을 하는 것도 5일 간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봉지사로 들어오는데 오늘 약을 대체를 열통을 싹 했어요 열통을 농약을 에센스기로 뿌린다는 얘기는 5,000평이란 얘기에요. 5,000평이면 한 15만 장을 씌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봉지를 아무리 잘 씌운 사람도 5,000장 못 씌워요. 3,000장이나 씌운다 하면은 한 20명이 들어와서 씌워도 한 3일은 걸려야 돼요. 근데 그 전날 약을 10동을 다 해놓고 하루 지나서 3분의 1이나 씌웠는데 비합을 해요. 또 약으로 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봉지 싸기 직전에는 한 3일 전에 약을 전체를 하고 그 다음날 쌀 것만 하고 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누가가 봉지를 싸다가 인부가 한 2, 3 0만 들어와서 봉지를 싸는데 낮에 소나기가쫙 왔어요 그 그냥 계속 비가 오면 가시가 오면 좋은데 그 봉지살 때는 아주머니, 남자들이 밥해요 아주머니들이 하루에 2, 30만원씩 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 쌉시다 해서 싸 버렸어요 그비 맞고 싼 데만 학생이다 왔어요 그래서 봉지살기 직전에는 그, 눈에 안 보인 것들이 나중에 40일, 45일 돼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농약 희석 방법입니다. 농가에 갔더니 아줌 농약 조그만 물통에다 섞어가지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희석해갖고 써야지. 가져 봤더니 조그만 데다가 약을 한 가지를 넣고 휙 적고 있지. 그럼 이걸 갖다가 SS에 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또 약을 또 하나를 타갖고 무슨 반죽으로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다 또 남자 그 남성분 남자들이 이게 그 수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수화제 같은 것은 잘 희석해 갖고 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유제나 액상 수화제 갖다 부어 그래. 그래서 모든 약은 100% 효과를 바르게 하려면 뭐 유제를 먼저 타냐 수화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유제가 됐든 수화제가 됐든 각각 물에 희석해 가지고 따로따로 타면 그렇게 희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약을 하다가 뒤가 고양나 버렸어요기에고치러 갔어.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약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농가들 되면 버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만 이렇게 희석을 했으면 48시간 동안 24시간 정도는 100%고 48시간에 지려도 거의 95%의 효과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희석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희석하고 정확한 물량으로 어떤 분은 500리터의 물통인데 물을 가득 채워도 600리터에 대고 요 약이 안듣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물기가 있고 하면은 물을 500일 채운 게 아니고 450만 채워요 그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약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렇게 에, 희석을 해야 된다 영양제를 탈때 3번 보면 영양제를 막혼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양제는 한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무튼 않고 예를 들어 요소를 단단가시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있는그 영양제를 타게 되면 너무 흡수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농약 흡수를 저해하거나 너무 흡수를 적진해 버리면 약효가날 것이고 또 약효과를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제를 탈 때는 한 가지만 타라요한 가지만 만약 두 가지 영양제를 나는 꼭 넣어야겠다 싶으면 반백만 넣어야 돼요 아니면 따로 하든지 영양제만 네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처럼 살포 중에 기계고양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과손이 한 500분밖에 안 되는 그런 과손도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약을 할때 약을 타놓고 두 부부가 내일 봉지 쌀 때만 한 줄만 약해고 싸요 꼭그약 갖고 또 내일 쌀때 약을 하고 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시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 농약 살포 직후에 비가 오면 보통 인공수분도 하고 3시간 지나면 다시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농약도 농약을 살포하고 최소한 8시간 지나야 재살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약하고 한 2시간 있으니까 비가 버렸어요 이제 다시 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전화가 막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이 지나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그 다음날 또 약을 한게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5일 후에 할 약을 좀 땡기면 돼요 그 다음 약을 시기를 땡기면 되는 거지 비 오고 2시간만에 비가 왔다고 해서 다시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처방전 외에 추가로 또 농약을 치고 싶으면 우리 처방전에 작용코드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을 처방해 가지고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아침에 비가 5mm 정도 왔는데 이게 흑성병은 5mm 이상 비가 와야 전염이 돼요 뭐 안개 끼고 어쩌고 그건 손이 없어요 근데 이 5mm 이상 비도 언제 왔냐가 중요해요 낮에 잠깐 5mm 와서 그치면 아, 약안 해도 돼요 대신 해질 무렵에 비가 뭐 2mm, 3mm 정도 왔어요 저녁은 매 그게 젖어 있어 10시간 이상 정도 처져있으면흑성병가염이 부족한데요. 지금 온도가 딱 16도에서 23도거든요. 흑성병은딱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기에 비가 왔냐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집의 돋보재 처리 이것은 아까 그 우리가 매월 에, 여러분들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어, 안내물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에,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에, SNS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의 인처리는 보통 그 뒤에 보면 집에는 딱 나벨을 보면, 만개 후 30일에서 4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 2일 날, 만개기로 봤으니까, 어떤 농, 30일, 돼, 5월 1일대 돼서 집에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개기를, 나중에는 4월 10일로 봤기 때문에, 5월 10일 넘어서, 15일부터 25일 사이. 그 동일,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50원짜리 동전 크기가 된 때가 언제냐면 5월 초에요 그 시기에 만약에 지에를 처리하게 를 되면 50원짜리 크기 때 처리를 하게 되면 날씨가 구름 끼고 하면 좋은데 이파리가 싹 덮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유목이 해가지고 햇빛에 노출돼고직사광선 받으면 타져 버려요 타면 그거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병원짜리 동전이 아마 22m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크기가 됐을 때부터 우리 배 과수원의 배 중간 크기가 이 정도 됐을 때부터 500원 동전이 될 때까지 그때가 지배린 처이 적혀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넘어 버렸어요 그러면 500원짜리 크기가 넘어서 처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배 숙기를 당기는 것은 똑같아요 늦게 칠려도3 0일에칠려나 만개월 5 0일에칠려나배 수확 시기를 당기는 건 똑같은데 배 비대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부터 500원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